네, 안녕하세요 어, 요즘에 카니발 전도사로 어, 활동하고 있는 멘트맨중 제가 최현진 대표입니다 아, 저희 이제 지금 제 자녀들이 첫째 아들내미가 7살 됐고 그래서 둘, 그리고 둘째 딸이 이제 3살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은 아직도 360도 카시트를 좀 쓰고 있고요 그냥 돌아가죠 그냥 굉장히 편합니다 애기 싫을 때도 그렇고 가족들이랑 차에 타서도 옆으로 이렇게 보고 운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지금 6살 아들이 7살이 되면서 지금 카시트가 6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차 안에서 이제 카시트를 해야 되거든요 카시트를 떼어줬더니 자면서 머리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품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 비행기 타면 우리 그 헤드레스트 있는 데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기억자로 그 제품을 차에다 시트에다가 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 앉으면 머리가 양쪽으로 안 흔들리도록 잡아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보통은 목베개하고 자잖아요 근데 애들은 목이 얇아 가지고 이렇게 목을 베면 이 뒤에가 목 뒤에가 목 쿠션만큼 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 쿠션을 해도 자꾸 불편하다고 벗어버리고 해가지고 이걸 구입해 봤는데 어떨지 한번 써보고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어른들이 앉을 때는 이렇게 위로 올리고 애들이 앉을 때 잔다 그러면 저거 내리라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내리겠죠? 네, 그래서 머리가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게 이렇게 좀 줄일 수도 있어요. 안쪽으로 이렇게 또 줄일 수 있으니까 또 애가 좀 많이 불편해 하면은 좀 줄여주도록 하면 될것 같고요. 좀 괜찮게 잘산것 같습니다.